음? 아, 포항 호미골 저기가 상생손 야, 야 동해바다 저기요. 죽여주네 거우야 느낌이 딱 포차들 포항의바위굴 어, 먹어볼까 합니다 노적성에 포차인데 시스템 에어컨이 있어요 <웃음> 자 이제 먹어볼 건 이제 바위굴 자, 용왕님 해물라면 그렇게 해가지고 두종류를 먹어볼 건데 자, 차로 좀운전해가고 이동을 해야 돼가지고 오늘 영상에 아쉽게 음주 모습은 이제 좀 실리지 않을 예정입니다 좀 양해 부탁드리고 아 근데 여기는 꼭 나중에 소주 한잔 하러 또 와야겠다 여기는 여기 사장님도 그 유튜브를 운영을 하세요. 채널에그노적성이라고뭐 낚시나 해작 뭐 물질 뭐 이런 거 해가지고 하시는 채널이니까 여러분들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 구독 눌러주시고 아 그리고 따른 여러분들 무슨 뭐 촬영 의뢰를 받았다거나 아니면뭐 유료 광고 포함되어 있는 영상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예. 자오 그렇지 이게 진짜 원래 오리지널 홍합탕이죠 섭이라고 불리는 야야 야. 어마어마하다 이거 진짜 야이 바이굴 와우 이야. 여기 굴, 이 바이 굴이 바이굴이 유일하게 이쪽에서 사장님이 직접 가서 채취를 하신대요 어, 물론 합법적으로 역사. <웃음> 바이굴 와, 아 크게 보세요 자연산 바이굴 어, 굴 관자가 거의 기죽에만 합니다. 어, 입에 넣자마자 굉장히 시원하면서 빡 빨리 들어가는데. 미쳤다. 지금 내여기다 지금 소주를 못 먹다니. 아. 국물. 와, 새우랑, 야, 홍게. 어우. 어우 이게 지금 너무 시원하고 좋은게 회물이 들어가서 낼수 있는 그 시원한 맛이 콩나물이랑 만나가지고 진짜 엄청 극대화가 되어있고 전 너무 좋은게 간이 그렇게 막세거나 강하지 않아요 음 섭 오리지널 홍합탕, 요거 같은 경우는 청양고추를 좀줘요 밋밋하신 분들은 넣어서 먹으라고. 아 지금 여기다가 지금 술을 못하다니. 양식 홍합 그 담치라고 하죠? 그게 쫀득함 한, 배배? 어우. <웃음> no. 다른 면이 보니까 요건 좀 제거해주고, 아유, 한 번에 세개 정도씩은 잡사줘야지. 음. 아. 우 식감 자체는, 이, 관자 있는 쪽은 진짜 키조개 관자같이 쫀득하고, 음. 안쪽 요런 살은 생선 애를 먹은 것처럼 일반으로 딱 퍼져요. 그 향도 쫙 퍼지면서, 어우. 야, 이게 좀 약간 벗구라고 비슷하면서 약간 다른 느낌이네. 짠. 와, 새우. 음. you uh -huh. 뭐술 많이 먹고 해장으로도 좋고 이거 먹으면서 술 먹어도 좋고 야이 서분 진짜 이 요게 허위 붙은 는 요게 좀 띠려고 하면 잘안 떼줄 수도 있어요 그럴때는 그냥 빌일업갑이라 그런거 낀 손으로 여기 잡고 야 이거 쫀득하 어떨거야 이거 Wow. <놀람> 와 너무 맛있게 잘 먹어봤습니다 아, 시원한 국물 베이스의 라면 건더기도 건져 먹는 재미가 너무 좋고 어떤 말씀드리지만 시원하면서 그 라면이 내야 될 맛은 딱 내주지만 간이 그렇게 딱 강하지 않은 게 진짜 저는 야 이거 해장으로도 너무 좋고 안주로 먹어도 진짜 끝장날 것 같아요 그리고 요거는 진짜 가서 직접 따는 걸 보고 싶을 정도다 이거는 그리고 양식 담치 그 홍합한테 미안하지만은 어, 절대 그게 따라올 수 없는 아, 한 3배 강력한 이 쫀득함이 있는 첩 어, 탕까지 해서 오늘 진짜 너무 맛있게 잘 먹었고 다음에 이거 꼭술한잔 따로 네, 또 와봐야겠네요 진짜 아... 기회 되시면 여기 오면은 소주 한잔 아실 때 여기 한번 들려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을 거라고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사랑하는 선생님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어,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바이바이